아미야, 그거 잘 잡고 있어? 잡고 있어야지, 이러 언니도 갖고 놀고 싶어? 언니가 해줄게 마아님도 갖고 놀고 싶어 나미도놀을까요 너 너무 한 번에 잡아 야 남이야 얘들아 응. 엄마도 갖고 놀자 응? 엄마도 갖고 놀아야지 엄마도 심심하단 말이야 얘들아 내 아미야 어. 어. 단 너무 한 번에 잡아 어. 너한테 걸리면 안 빠져 아미 그거 먹으면 안 돼. 음이야너 너무 가만히 누워서 잡는거 아니야? 좀 성의있게 해봐 어? 나한테 방을 먹지마 다시 한번 해주겠어